소개받은 LA 은혜안위교회 문루이 집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훈민정음 주식회사인데 이름이 이제 훈민정음 주식회사죠. 그 훈민정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스토리예요. 재밌는 스토리인데 지금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딱 1분만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분만 부탁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중국에서 한자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자 받아쓰기 대회 장면입니다. 네, 참가자 뽑힌 사람들이 제대로 글자를 쓰지 못해 쩔쩔맵니다. 실제로 취재기자가 중학생 국어 교재를 들고 나가 실험해보니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목소리> 중국인들이 한자 쓰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모바일 기기 확산으로 직접 손으로 한자를 쓸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손을 대신하는 디지털 기기 탓에 중국의 언어 생활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로마 알파벳 언뜻 보면 영어 시간 같지만 지금은 분명 국어 시간이다 1학년 교과서에 한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알파벳으로 발음을 익힌 뒤 중국인들은 한자보다 알파벳을 먼저 배우는 것 중국에서는 두 가지 문자가 사용되고 있다 한자, 그리고 나란히 쓴 알파벳 특히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사용할 땐 절대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국이 알파벳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 난 난지, 1949년 공부가 성립되면서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한자 개혁 운동이었다 대문어인 루시는 한자가 망하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며 한자의 문제점을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문자개혁위원회를 만드는 등 한자를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논의를 거쳤다 그 결과 한자를 간략하게 쓰는 간체자와 알파벳을 같이 쓰기로 결정했다 중국이 문자개혁을 추진하면서 본보기를 삼은 나라는 바로 조선다강제방 이후 2년에 아 중국 정부가 문자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한글을 참고했다는 것은 여러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중국의 총리였던 조원 라인은 그의 연설문에서 중국도 조선처럼 문자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자인 고모브원는 조선 문자를 예로 들며 중국도 표 문자를 도입해야 문맹을 퇴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속성으로 한글을 깨친 길림성 조선족들을 소개하는 등 조선 문자를 예의주시했다. 특히 중국 화폐에 실린 4명의 지도자 가운데 1명인 류 샤우치 주석은 어문 연구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다. 문자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조선에 사람들을 보내서 문자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에는 한자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헌트폰으로 입력을 하는데 영어 알파벳을 가지고 중국어를 입력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어를 손글씨로 쓰기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지금 훈민정음을 한글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그 키보드를 만들고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가 이제 저희 회사입니다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창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순수 우리나라 말이라는 것이 예, 몽골말에 가깝다는 거예요 몽골말에 가깝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자에 말맞자라고 들어보셨죠? 말맞자, 말맞자라고 있는데 그 말맞자에서 말이라고 하는 건 현재 몽골어의 발음하고 똑같아요 말, 우리가 타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한자이고요 그래서 훈민정음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몽골의 문법에 한자 vocabulary 단어가 믹싱이 돼 가지고 만든 게 훈민정음입니다. 그게 이제 몽골의 문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나는 학교에 간다. 이게 몽골 문법이에요. 나는 간다. 학교에가 이제 영어 문법, 중국어 문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글 문법에서 나는 학교에 간다. 똑같죠. 그런 문법에 한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라는 한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두 개가 플러스 돼가지고 이렇게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왜이 루트를 알아야 되냐면 지금의 벌어지는 현상을 이해하는데요 가장 큰 거는 우리 이 한글이 있기 전에 훈민정음은 우리 성경의 역사의 베이스에 가장 큰 성교사님들이 만들어준 거를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 F 발음도 없고 R 발음도 없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을 일본어처럼 만들어준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미국에서 그 사라진 글자 네개를다 복원해가지고 원본 훈민정음 28개를 가지고 입력기를 만든 사업을 하면서 UN NGO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훈민정음은 하나님의 분명히 역사가 있다 그 역사 속에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뿌리의 근원에 만들어진 근원이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게 어떤 거냐 몽골의 문법과 그다음에 한자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아주 위대한 훈민정음이 돼서 오늘날 유명한 미국까지도 유명한 방탄소년단이라도 여러분 아시죠? 한글 노래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됐죠 그래서 훈민정음에서 소리음자라고 해서 발른 소리라고 해서 정음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정음이 아니고 정운이라고 해야 되는데 소리음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은 자체가 음악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방탄소년단이 세계를 그렇게 휘어잡는 건 애견된 일이고 그 다음에 그거 하나인 사인이 향후 이제 앞으로 중국이 키보드로 한글로 중국어를 입력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뭘까? 중국이 많은 패권 국가를 유치하는데 중요한 거는 한자가 걸림돌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한자의 걸림돌을 한글로 대체해서 소리 글자로 쓰게 할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운동하고 있고 아울러서 몽골이 문자가 없는데 그 문자를 한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큰 프로젝트고 중국과 한국의 벽이 무너지면 역사적인 일에 이뤄하지 않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글을 쓰는 시대가 옵니다 그 이유는 발음교로 쓰는 시대가 오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글을 쓰는 시대가 옵니다 그 이유는 발음교를 쓰는 시대가 오니다